오늘은 아빠가 3박4일 만에 와요. 그쵸? 3박4일 동안 아니랑 엄마랑 둘이만 있었어요. 그쵸? A few moments later. <웃음> 진짜 장애 도착했대. 진짜 장애 도착했대. 빨리, 빨리, 빨리, 엄마 당겨. 가 타투야, 너 아까 내가 불를 때 오지도 않아. 맞아, 쟤네 한이 똥 먹었어. 음, 그럼 똥물이네. 오자마자 똥물을... 타투 아까 전에 내가 충격적인 거 말했을까? 아빠 들어오는 장면 엄마가 저장 안 했어. 유튜브를 할 자격이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울릉도에서 와서 너... <웃음> 너랑 놀러왔준 기운이 어대 너랑 나도 예. 해 yep. 얍! 그럼 우린 도지야도지도지가뭔줄 동치. 알아? 얍! Yep. 얍! Yep. 동치라니까 너랑 나랑 동치잖아. 어? 동, 동, 동, 동, 동, 도 동, 동, 어 동, 어 삼박사일만에 왔는데. you <laughs> 不是<音><音><音> oh.